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기성입니다. 어, 이렇게, 오늘은 저기, 심장이 이렇게 펄떡펄떡 뛰는 경험, 뭐, 우리가 뭐 부정, 부정맥이 생겼다, 혹은 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 뭐 운동을 하는 중에도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고, 또 가만히 누워있는데, 심장이 펄떡, 이렇게 쿵쿵, 이렇게 뛰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죠? 이제 어, 그런 경우를 제가 그냥, 어, 세미나에으나 전화상담을 조금 해드릴 때 제가 오늘 저기 댓글을 잠깐 보고 왔는데 이제 댓글 가운데 이제 심장 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길래 그냥 어 동동상나 올려드립니다 그냥 <웃음> 그뭐 심장이 벌떡 벌떡 뛰는 거는 뭐 부정맥이 생겨서 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심장이 이제 아바가 걸린다라는 과바을 걸린다는 거고, 아, 어 제, 이제 어떤, 어, 그냥 경험적으로 얘기해. 이것도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지 좀 어려운 게, 모르는제한몇 차례 정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있었었고, 이 그분들은 제가 이제 정상을 물어보고, 아, 지금, 어떤 상태인가 물어보고 이제 주로 했는데 거의 공통적인 어 해결책이 있었어요. 공통적인 해결책이 있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심장이 뛰는 건데 혈액순환 문제는 맞아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튀는 건데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어서 었 부정맥에 문제가 있었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상일 때와 안뛸 때와 뛸 때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안뛸 때는 왜안 뛰느냐? 그러면 심장이 펄떡펄떡 뛸 때는 또왜 뛰느냐?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좀 물리적인, 그러니까 혈액순환적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조금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라면 심장이 굳이 쿵쿵 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부정맥의 영향이나 이런데 그 부활을 걸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경험상 어떤 이제 그런 사례. 저도 예전에 심장이 뛰어본 적이 있습니다. 뛰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몇 차례 이제 도와드린 적도 있는데, 그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왼쪽 가슴 쪽, 왼쪽 팔 쪽, 왼쪽 머리 쪽, 뭐 이쪽이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무거워서 거의 제가 이런 식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오른손에 물병을 잡으세요. 그러니까 왼쪽이 무거우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물병을 잡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하면, 근데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심장은 왼쪽 편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폐가 무겁다라는 것은, 이 왼쪽, 왼쪽 가슴이나 왼쪽 팔이 무거워진다라는 것은, 왼쪽 가슴과 팔에, 머리에 피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가슴과 팔과 머리에 피가 많다라는 것은, 오른쪽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말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가슴, 팔, 머리 쪽에 피가 많다라는 것은, 다른 쪽으로 신체의 다른 부위 쪽에서는 피가 조금 부족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과도하게 무거워진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쪽이 꼭 굳이 뭐 왼쪽이 아니더라도 어느 한쪽이 과도하게 무거워지면 심장이 뛸 수도 있습니다 뛸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도 왜이 동영상을 올려드리냐 하면 어 저도 심장이 풍풍 뛸때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두려움이 있었는데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뭐 근본적인 그 완전한 해결책이다 모든 분한테 적용된다 이런 말씀을 좀드리기 어렵고 거의 모르십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한 다섯 번 정도의 경험에 의하면 오른손에 물병을 잡고 살살 흔들어주면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있기보다는 는있 누워서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약간 오른쪽이 물병을 잡고 바람을 조금 불면서 뭐 머리도 이렇게 좀 들면 좋아요 머리 들고 이빨 딱딱 하면서 그죠? 머리 들고 이빨 딱딱 하면서 중간중간에 바람을 불어주면서 요즘 바람 불고 있습니다 자, 이빨 딱딱 하면서 물병을 얼마나 흔들어야 되나, 어, 그니까 모든 것들은 일단 적정량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많이 한다고 이제 과유불급이다. 제가 이제 밑에 동영상 댓글 안에 항상 과유불급 그러니까 지나친 건 좋지 않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수하시는 분들 이또좀종 계신 것 같고 제가 항상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이제 오른쪽에 물병을 잡고 이렇게 흔들어 주면. 이제 왼쪽 가슴, 왼쪽 팔쪽에 있던 피가 어, 왼쪽 가슴, 왼쪽 팔쪽에 있던 피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 오게 됩니다. 넘어 오게 되면서 이제 피가 분산이 됩니다. 분산이 되면서 혈액 순환이 좀잘 돼요. 잘 되면서 심장 뛰는 게 멈추는 효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제가 일종의 어떤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의외로 거의 공통적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른쪽 비대칭인지 왼쪽 비대칭인지 알 수는 없지만 뭐 운동을 하다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됐다 혹은 가만히 있는데도 그런 경험이 왔다 이러면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다수 일반인들은 자기 가슴이 뭐 팔이 오른쪽이 무겁다 왼쪽이 무겁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 전혀 라기보다는 인지능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잘 모르시더라고. 잘 모르셔서. 그러니까 꼬치꼬치 캐물어 보면 나오긴 나와요. 아, 왼쪽 머리가 약간 무거운 것 같아요. 어, 혹은, 어, 어때요? 그러니까 뭐, 왼쪽 코가 막히는 것 같아요. 또 왼쪽 눈에 안압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이제 꼬치꼬치 캐물어 보면, 아, 이 사람이 왼쪽이 무겁구나. 지금 상태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물병을 잡고, 이렇게 좀 흔들고, 좀 누워 있다 보면 사그라들어요 금방 사그라들고 오래 걸리진 않더라고요 한 5분만 지나도 이렇게 사그라드는데 그러니까 한쪽에 피가 과다하게 쏠려 있으면 충분히 심장이 뛸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건 내가 심장이 부정맥이 있는 게 아닌가 심장 판막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자 이런 식으로 무작정 이렇게 걱정하면서 들어가기 보다는 우리가 간편하게 뭐 단순하게 이렇게 대처를 할수 있다면 라 우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또 괜한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데서 좀 벗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 제가 한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1 5 l 물병입니다. 1 5리 물병인데 이제 뭐 체력이 아주 약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뭐 그런 분들은 이제 500ml나 그러니까 무거우면 좀더 효과가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빠르게 나타나는데 또 체력이 너무 약하신 분들은 이제 500ml나 뭐1 l 짜리 물병, 어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딱 누우셔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오른쪽 다리 접고 왼쪽 다리 펴고 왼쪽 다리 까딱까딱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팔만 안 들어도 되고 그냥 왼손에는 아무것도 잡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자, 이빨 딱딱 하면서 바람 불면서 자, 뭐한 스무, 그냥 한 최소한 한 20번 정도 흔들어 줘야 되겠죠. 그냥 한 20번 정도 흔들어주고 바람도 한 10번 정도 흔들. 뭐한 10번까지 아니라 한 5번, 6번 바람을 불면 물병 20번 드는 효과하고 비슷해요. 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흔들어 준 다음에 이렇게 가만히 잡고 있는 겁니다. 잡고 있는데 어, 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잡고 있으면 심장 뛰는 게 멈추는 효과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심장이 뛰는데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데 솔직히 저도 걱정이 됩니다 저도 걱정이 되는 게 제가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제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도와드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모든 분들한테 적용되는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외적인 조항이 분명히 있기도 있을 텐데 진짜 심장 부정맥이 심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심장 판막이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다른 쪽에, 뭐, 다른 쪽에 피가 몰려서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왼쪽이 무거워지는 게 심장하고 가까워서 바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왼쪽, 왼쪽이, 왼쪽 가슴이, 왼쪽 팔, 왼쪽 머리가 무거워지면 이 심장이, 심장이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영향을 받으면서 튀는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오른쪽에 잡아 한번 잡아보세요 이러니까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심장 뛰는 게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 저도 어지간한 동영상은 이렇게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거나 이렇게 올리기가 좀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 여러분한테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그, 아까 댓글을 보니까, 아, 이분이 좀 걱정하고 계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제 이런 사례들을, 어,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례들이 정말 한네 번, 내지 다섯 번 정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거의 다 동일하게, 어, 그분들이 왼쪽이, 왼쪽 가슴 쪽이, 왼쪽 팔, 뭐, 이쪽이 좀 무거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어, 다리, 이제, 가스 이동이 안 되면서, 이제, 가스 이동이 안 되면, 이제 창자가 무거워져요 창자가 무거워지면서 속이 막안 좋고 이럴 때 문제가 좀 있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창자가 안 움직이면 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야 가스 이동이 안 된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혈액순환이 안 된다 이 말하고 동일하게 혈액순환이 안 되면 폐가 또 정상적으로 안 움직이고 가스도 안 나오고 속도 더빠락하고막 채워버리고 이런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그의 이제 제가 도움을 드릴 때는 사실 이게 물병만 잡고 어떻게 해결하라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다리 조작부터 시키죠. 누워서. 뭐 오른쪽 다리 다섯 번 양쪽 다리 다섯 번뭐 왼쪽 다리 10번, 그리고 왼쪽 다리 계속 움직이게 해서 가스를 좀 이동시키면서 또 다시 가스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립니다. 그 실질적으로 급할 때는 왼쪽 다리에 머리 주머니를 한 100g 최소한 100g 정도 채워서 작업을 시킵니다. 작업을 시키면 거의 다 풀리기는 풀려요. 그래더 풀리기는 풀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심장 뛰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까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일단은 그 고기에 대한 동영상 은 다음 동영상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너무 얘기를 해버리면 아 어, 여러분들이 또 또 힘드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동영상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